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 0 2 8회 대분류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1 0 2 8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지난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아, 목요일날은 세수중 1에서 2수를 올려드릴거예요 1028에 대불류입니다 어, 역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어, 1그룹 필터 범위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이건 이제 매주 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더 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요 이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어, 이그룹은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런데요 어, 이번 주는 3중복이 없습니다 2중복이 많아졌죠 중복이 많아졌어요 어, 3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 3그룹에서 어, 여기 기타 12 33 41이죠 어, 요 기타가 나오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기타 먼저 살펴보시고 어, 이 세수에서 안 보이시면 이중복, 삼중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도 이 3그룹이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별랑 카페는요. 어, 이 3그룹을 필터 범위 이거는 전밀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0에서 4로 놓고 있는데 어,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1에서 4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별랑 카페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번 주에도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1, 2, 3, 4, 11, 18, 24, 30, 36 이렇습니다.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인데요.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 4연멸은 6 8에서부터 71회. 아 여기가 4연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 다3연멸 이내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기서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아, 우선 1, 2, 3, 4. 아 여기가 단번대에 여기도 지금 아, 장기연멸 중이죠. 그래서 아 우선 1, 2, 3, 4 살펴보시고 안 보이시면 11, 18, 24, 30, 36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나름대로. 아, 물론, 이 초록색과 하늘색에서 각각 출할 수도 있어요. 어, 잘 살펴보시고요. 어,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홉 한 분석인데요. 어, 이번 에차에도두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아, 한 그룹은요, 아, 여기 4구간, 아, 3구간입니다. 22, 23, 24, 29, 30, 31, 36, 37, 38. 아,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이 별난카페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아, 또 하나는, 아, 이 구간입니다. 5, 6, 7, 12, 13, 14, 19, 20, 21. 이렇게. 별난카페 자료상 이두 그룹이, 두 구간이, 아, 필출로 보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100% 필출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료상 여기가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아, 특정 그룹인데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4, 15, 17, 26, 36, 37, 43 이렇습니다. 어, 지난해 차에 이거를 올려드렸는데, 어, 지난해 차에 또 전멸을 했죠. 여기가 지금 6연멸입니다.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신기록 중이에요. 어, 지난해 차에 잘못 올려가지고 여기 24까지 들어가 있었죠. 어, 24는 어, 아닙니다. 지난해 차에 이거, 어, 그, 잘못 올린 거예요. 어, 4, 15, 17, 26, 36, 37, 43 이랬습니다. 지난차 24까지 추가해서 잘못 올려줬어도 그래도 아, 지난해차는 전멸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 이차에 신기록이니까 출할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아진 거죠. 여기에서 한번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로또용지 아,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지난해 차에 세 그룹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한 그룹이 출해서 이제 두 그룹 남았습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하고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두 그룹입니다. 어, 이두 그룹을 합치면, 어, 두 그룹을 합치면 현재 6연멸 중인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아, 그 얘는, 어, 아 그러니까 신기록이죠 이게 신기록이에요 신기록의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차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물론 이것도 각 그룹마다 이 왼쪽 것도 그렇고 오른쪽 것도 그렇고 각각 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개 찾았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두 그룹이 각각 다 유견멸식이거든요. 출할 가능성은 높아져 있죠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불주변수죠 이건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불주변수입니다 이건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 에차에는또 개수가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여섯, 아홉 수네요 어, 1, 2, 3, 18, 25, 29, 30, 36, 43 이렇습니다. 어, 풀추변수는 어, 필터 범위가 1에서 4죠. 가끔 5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정도고요 어, 1개에서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 어, 이번 이차에도이불변수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이불변수는 어, 가끔, 어, 전멸도 가끔 있죠. 그래서, 이거는 100% 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어, 출연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오늘 대부류와 로또 용지 분석 마치고요 어, 필출 3수 크롭 어,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요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3수 크롭 바로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 2차에 어, 우리 어. 시청하신 분들 대박 이루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